이번 시간에는 벤젠의 m s d s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논문은 세탁과 드라이클리닝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사망 원인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미국에서 197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한 물질은 솔벤트, 사염화탄소, TCE, PCE 등의 물질이었습니다. 이 물질들 모두 인체유해성이 있고 환경에도 해로운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사용물질도 아닌 벤젠이 검출되었습니다. 벤젠은 이 당시 미국에서 일반 가정용 세탁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벤젠을 이용해서 얼룩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면 안되죠. 벤젠은 세탁이나 얼룩제거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유해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벤젠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어, 찾아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은 어, LG화학의 홈페이지입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아래로 가시면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캠 와이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쪽에 보면 제품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별 제품 검색 그리고 조금 아래쪽, 왼쪽 아래를 보시면, 벤젠이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고요. 그러면 사용 설명, 그러니까 벤젠에 관한 어, 설명들이 있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MS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msd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LG화학에서 발행한 벤젠의 msds 입니다. 모두 10페이지로 되어 있고, 이게 첫번째 주장입니다. 조금 화면을 키워 보겠습니다. 일본 화학제품 및 회사에 관한 정보를 보시면 그 벤젠이라고 물질명이 나오고 권고 용도가 있고 사용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급자, 유통업자 정보가 있고 공급회사는 주 LG화학 NCC 옥수알콜 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긴급연락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어, MSDS에서 첫번째 항목인 화학제품 및 회사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m s d s 를 발행한 발행주체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유해성, 위험성에 관한 정보입니다. 보시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불타는 그림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사람인데 가운데 좀 뭔가 구멍 뚫린 그림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무하고 물고기 그림도 보입니다. 모두 다 이제 위험, 뭔가 안 좋다는 뜻이고 나중에 이 그림 문자,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젠의 유해 위험성을 보시면은 어, 인화성 액체, 급성독성, 피부도 부식성, 심한 눈 손상,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 흡인유인성, 만성, 수생환경유해성 모두 다 해당합니다. 이렇게 다 해당하기도 좀 드문데 벤젠은 정말 유해한 물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조치 문구 대응, 저장, 폐기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은 구성 성분 명칭 및 함유량입니다. 보통 화학물질의 이름 명칭은 관용명도 많이 사용됩니다. 벤젠도, 벤졸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여러가지 이명들이 있어서 기억하실 것은 CAS 번호입니다. 벤젠의 CAS 번호는 7-43-2번입니다. 숫자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어, 보통 단일 물질 내지는 일정한 혼합물질들은 이 CAS 번호로 서로 구분한다는 점 아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4번은 응급처치 요령입니다. 응급처치 요령은 절대로 어, 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취할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전화를 하거나 그런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빨리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어, 먹었을 때 구토하지 않도록 어,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폭발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벤젠은 상당히 불이 잘 붙는 고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출 사고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벤젠이 누출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 및 저장, 어 벤즈는 당연히 이제 고인화성 물질이고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혼합금지 물질과는 분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취급 저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출방지 및 개인 보호 여기에 보시면은 국내 규정으로 산업안전법 1pp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어. 1ppm 보다 아래로 미국의 OSHA 0.5ppm과 같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화학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공학적 관리, 개인 보호구 등에 대해서 어, 나와 있습니다. 물리화학적 특 특성이 9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과 출신들은 매우 좋아하시죠? 네, 농담입니다. 네, 이런 물질들이 있고, 10번에는 화학 안정성 및 반응성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실무 현장에선 중요합니다. 이것이 상원상업에서 보통 안정합니다. 대부분의 물질이 그러한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피해할 물질들이 있습니다. 산, 염기, 할로겐, 상화제, 금속염 등이 실무 현장 현장에서 굉장히 다종 다양하게 서로 이제 어, 혼합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이 상당하지요. 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의 자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번은 독성에 관한 정보입니다. 어, 호흡기를 통한 독, 흡입, 입을 통한 섭취, 피부접촉, 눈접촉 모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노출에서 보면 어, 뼈 이상, 생식계 이상 영향, 뇌 이상, 암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암성이 있는데 생식세포 변이원성도 있고 생식독성도 있고 어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흡인 유인성, 흡인 유해성 있는데. 액체를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런데 액체를 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벤젠에 계속 반복 노출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암학회에 새롭게 등재되었죠. 저번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건 역시 자료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환경 위험성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폐기시 유의 사항이 13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은 운송 정보, 15번은 법적 규제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인화성이 굉장히 높고 매우 발암성도 매우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상당히 강한 물질입니다. 16번은 이제 그밖게 참고사항인데 어, 최초 작성은 1996년이고 3차 개정까지 해서 2014년에 개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 개정할 부분들이 또 있고 또 최근에도 개정 내용들이 있는데 아, 아직 2014년도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네요. 이 부분은 LG화학에서 따로 좀 음, 리비전 개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 벤젠의 msds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